엄마공 <웃음> 아이고 맛있죠 이게 다섯 개까지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이렇게 밀어내고 <웃음> 저기다가 계속 던져 <웃음> 아니 아래쪽 상황은 모르겠어 그냥 난 이게 재밌어 지금 아 이거 마공 <웃음> 야 뭐야 이거 왜 죽어 <웃음> 자 요번에 깜깜이가 출시했죠 자이 깜깜이가 과연 얼마나 좋을지 한번 알아보긴 할건데 아이템을 먼저 어떤걸 들고 갈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공덤벨하고에우스비스켓이 두개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트라이만뽑어 네, 보도록 할게요 상처약, 자, 스피드업, 탈출 버튼, 두마스먹고까지만 하고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포트 메달은 네 그냥 공격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공격력 증가 3레벨, 공격속도 증가 1레벨, 특수방어 증가 1레벨 이렇게 세가지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도둑질 배우고 이쪽으로 갈겁니다 자, 이거, 다 드시라고 달려. 달려. 나 어차피 지금 아령하고. 의신이안 돼, 이거. 왜의신이안 되냐? 뭐야? 아, 됐다. 자, 꼴로 갑니다. 아주 좋아요. 이거 이제 두둑질로다 빼먹을 거거든 야, 뭐야, 이거! 아, 진짜 언제 왔어? 피카츄가 너무 대처를 잘했다. 야, 습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어차피 똑같이 야서도꼴빼는 거잖아. 아야섭이 의지의 직발이에요 도망치고요. 자, 속여 때리기. 이상한 빛. 아니, 뜨거 도망가라! 그렇지! 그 이상한 빛 아니었으면 죽었어요, 저 아, 여러분, 도와주세요! 제발 <웃음>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웃음> 아, 나이스! 오, 야! 나이스! 야! 나쁘지 않은데? 아, 이상한 빛 좋네! 아, 뒤에서 이상한 빛만 좀 쓸게요, 타이밍 맞춰갖고. 피카츄한테? 야모르지 어우 화나게 짜증나게 짜증나게 자 이런 식으로 숨어주고 어, 괜찮네 뒷라인 어? <웃음> 너네들끼 싸워? 야 <웃음> 야! 물르키스너도들끼리 싸워라! 야! 아빠! 니네들끼리 싸워! 어어어 잘 못했어요! 어그로 끝까지 어그로 끝까지 어그로 어그로 잘하고 있어? 먹고 뭐 야 센데? 이거 토켓 했으니까 좋네 일단 아래쪽 가서 좀못 싸우게 좀 해볼게요 화하게 이건. 아 근데 너무 이게 느려 <웃음> 여러분 좀 너무 느리지 않아요 이거? 에이스만? 야딜 들어가는 거봐 괜찮다 <웃음> 아 재밌는데? 됐다 음? 맞췄다 아좋고 하나 둘 잡았어요! 핵심 잡았습니다! 좋아요! 일로 갈거지! 그렇지! 빠질게요 빠질게요 아, <웃음> 궁극기 쓰셔야 돼요! 궁극기 쓰셔야 돼요! 나이스! 아 너무 아프다 아 근데 레벨 낮아도 이게 이길 수 있네 넘들을 조종하면 되는 거네 게임은 재밌습니다 아자 너무 아프다 <웃음> 너무 아프다 야 싸워 싸워 싸워 싸우라고. 도망치고 도망치고. 그 미나. 토깽이가 때려 때려. <웃음> 아 때려 나아 이거. 아 근데 좀 때리는 거 2초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스킬도 썼으면 좋겠어요. 아 개인적으로 이상한 비 스킬 나쁘지 않습니다. 이쪽에. 아 됐다. 야딜 뭐냐 저거? 야 때려 때려 때려 죽여 죽여 죽여. 나이스. 이거 지금 보내야 돼요? 나이스 집 갔다 아 이런 식으로 호호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잘못 써서 그렇지 잘만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심지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신 은신해 빨리 은신해 자 좋아요 자맹탁 쳐서 떨구기 아 꼬리 없으면 안 나오는구나 아 여기 빼는구나 어, 좋아! 자, 꿀 넣어주고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 살았다! 오! 도망가 오, 오! 나이스! 좋은? 어, 꿀 넣고요 좋아요 자 일단 자 오늘 저 처음 하는 거예요 야야야야야 꿀 넣었다 넣었다! 넣고 구멍치고 살려주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 겉붙은데 좀 튼튼한 것 같지 않아요? 괜찮은데? 야왜 이렇게 쎄냐? 아 너무 쎈데? 아 괜찮은데요? 야 너무 쎄 뭐야? 나이스 따봉 야야 야, 이거 먹어라 야 이거 팀모 버섯이네 하하하하 야, 그라지야 티모 버섯이다 팀모 버섯 어 죽엉 버섯띠! 아, 이거 맛있죠 야, 암흑 뜨냐, 이거? 아, 재밌다! 아, 나쁘지 않은데? 재밌는데요? 일단은, 이거 깜깜이가, 지금 제 빌드가 어떤 빌드냐면, 저걸 조금 방해하는 빌드네. 일단, 꿀, 많이 들 깔아놓고. 이러면 누, 언제가 먹자니까? 야, 그러지! 어우, 맛있쩡! 어? <웃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달려주세요. 어 나이스. 어 이거 먹어 <웃음> 아유 그렇게 맛있어? 아 내가 또줄수 있는데. 이거 나중에 극한의 그 버섯 세팅 한번 해볼까? 아, 재밌는데? 버섯 먹엉. 버섯 먹엉. 아이고 맛있죠? 버섯 <웃음> 먹어 아이고 화나니. 그거 빨리 먹어. <웃음> 이게 다섯 개까지 된다고 들었거든요? 아 괜찮은데? 이거 이렇게 밀어내고. <웃음> 저기다가 계속 던져 야모르지아 <웃음> <약> <웃음> 재밌다 아니 아래쪽 상황은 모르겠어 그냥 난 이게 재밌어 지금 아 이거 마감 <웃음> 야 뭐야 이거 왜 죽어? <웃음> 아 근데 쎄요 아 재밌어 아니 일단은 야올릴 수가 있어 이게 쌓이다 보면 아프다니까 아 와드 기능도 있어요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와와 와, 진짜 웃긴다 이거 뭐냐 <웃음> 내가 왜길이야 아니, 잘하신 분더 많은데, <웃음> 내가 왜 육길이야? 깜깜이가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 탁 쳐서 떨구기와 토교 때리기는 뭔가 좀 재미 원툴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강력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약간 그러니까 상대방 좀 골리는 맛에 하는 유형이었고요. 이상한 빗과 라스프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적 주위에서 펭글뱅글 돌면서, 적 원딜러들 있잖아요. 평타 세네들한테 이상한 빛을 계속 걸어주거나, 딜러들한테 계속 걸어주면, 체력을 지속적으로 밝아 먹을 수 있는 적절을 괴롭히는 아닐까 싶습니다. 군복기는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맞은 사람은 집으로 보내는 역할하고 을 있고 이거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솔플로는 하기 힘들고 아이크을 쓴다거나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할때 유효한 군복기아니까 싶습니다, 여러분. 자, 깜깜이 알아보는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번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롱바.